어, 저는 담원게이밍의 탑라이너를 맡고 있는 너구리 장학원이라고 하고요. 오늘 이겨가지고 이제 승승을 하게 됐는데제 개인적으로는 전 이제 단독 인터뷰 오늘 받아가지고 지금 너무 기분 좋아요. 신나고. 갑자기 별명이 스위트가이로 바뀌게 됐네. 아, <웃음> 어... <웃음> 이제 제가 이게 인터뷰인데, 그러니까 단독 인터뷰 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집중해서 좀 이제 들려고 이제 했던 건데. 갑자기 이제 오, 막 놀리더라고요 갑자기 막 이제 놀리고 막 스위트가 옆구리 막 <웃음> 갑자기 좀 잘못 걸렸다 싶기도 하고 야 어, 지금은 어쨌거나 지금은 기분이 좋았는데 경기를 너무 재밌게 이겨가지고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아좀 그래요 김민아한테 영상 편지를 한다요아 영상 편지요? 아어 <웃음> 지금, 지금 해야, 해야 되나요? 어, 나 항상 인터뷰 때 어, 고생해 주셔서 <웃음> 감사하고요. 이게 <이제> 제가 어, <웃음> 이제 쳐다보 쳐다봐서 부담스러우셨다면 죄송하고 <웃음> 다음에 좀 카메라랑 이게 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보도록 할게요. <웃음> 어, 일단은 서로 막 같이 준비되었다기보다는 따로 따로 좀탐뭐 할래. 저 이거 할게요. 미대정을 말래. 저 이거 할게요. 그서좀 따로 따로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좀 시너지가 괜찮게 난온것 같아요.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제 라인전이 너무 약해가지고 좀못쓸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제 룬이나템트리나 이런 게 확실히 좀 정해 지고 약간 장인 장인 분들의 이제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서 배우니까 어 이거 승률도 갑자기 올라가고 어 이거 개,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. 일단 그때 이제 저희 팀 코러는 이제 상대가 이제 탐켄치가 있어가지고 사이드를 압박을 주기 좀 편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미드에 모여가지고. 제혁이 형 잡으러 가자 했는데 잘안 되겠거든요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좀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좀안 좋긴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 이거 그래, 그래도 그래도 이거 우리 세니까 조합 좋고 세니까 잘 해보자 약간 이런 얘기가 했던 것 같아요 둘다두 가지 좀다 괜찮다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상대가 뽑은 챔피언이 이제 제가, 제가 뽑고 제가 뽑았을 때그 챔피언 성능이 라이즈 뭐 k를 막뭐 굳이 막 사이드를 안 해도 되지만 급파 뭐그 너무 잘 커가지고 일단 라이즈는 좀 사이드를 돌아야 된다는 챔피, 챔피언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챔피언을 뽑은 이유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이제 젠지가 이제 미드에 바텀이 섰을 때그 바텀 힘이 좀 세다고 생각하기, 때문, 세, 생각하기 때문에 좀 사이드로 이제 좀 시전이 끌리게 힘들어 나야겠다는 생각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래 좀 사이드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어 일단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승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멀씬 인래도잘 몰랐거든요. 저는 이제 플레이오프가 확정이라서 오늘 만 편히 하고 왔는데 또 이제 이렇게 10승 고지 올라오고 좀 재밌게 이겨보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아, 어... 약간 도장깨기로 이렇게 막 올라가서 막 결승전을 만약 가게 된다면 정말 좀 드라마 같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좀 멋있고 재밌을 것 같아서 좀 설, 설레기도 하는데 워낙 또 위에 팀들이 좀 잘하는 팀들이다 보니까 좀 긴장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 확실히 제가 좀 기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복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저를 하고 또 플레이 선수가 이제 평소 자기 관리나 이런 게 되게 철저하게 하시거든요. 좀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본받겠그 생각이 들고요. 좀 이렇게 서로좀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다 보니까. 일단 KT가 이제 승강전 위기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막 달려들 것 같은 저희는 좀잘 이제 물리지 않게 이렇게 잘 도망가 보겠습니다. 이번 시즌에요 이번 시즌은 한저 높은 점수는 못줄것 같아요. 진짜 오늘 경 그래도 오늘 경기로 좀 많이 올라서 와한 6점 정도. 오늘 애초에 일단 플레임 선수가 이제 영입 영입하고 이제 같이 뛰게 된 것도 제가 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. 그런 그런 부분이 제일 큰것 같아요. 점수가 낮은 데는. 아, 일단 저희가 이제 플레이오프 이제 확정되고 이제 5위에서 시작하게 됐거든요. 이제 이제 저희 팀 이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항상 항상 저희가 좀 뒤처지지 않게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. 그럼 저희가 이제 다음 경기에서도 새 경기에서도 그런 더 발전된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할테니이친이친구